봐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 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최악의 세대 우르지각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개승 우르지 우르지 우르지 우르사 우르지. 자, 간다. 인과 응보. 자. 오, 아이 캔픽 디스 타임. 제발. 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1 2 3. 오황금기 여러분 갑니다 황금갑 가면 황금기 갑니다 아 지금 선레기 시작합니다 자황금기가고요자원투오 이래 회차부터 나오는거야 이건 뭐야 아 이게 웬 캐번디시냐 자 쭉쭉 갑니다 자 캐번디시 하나 받았고요자 요삭띠 쓰레기 자, 우습 쓰레기. 자, 쿠로 오비 쓰레기. 자, 나미 쓰레기. 자, 청소한 코비 쓰레기. 청소는 코비지, 잡내일꾼 코비지. 쭉쭉. 갑니다. 갑니다. 나미 쓰레기. 하나 정도 더 나올 것 같은데. 자미스 웬즈데이 쓰레기 자 몽키 디 루피 쓰레기 안주나? 안주라나 아이 캐번때문에 황금길 달리겠냐고 건너뛰기 그거 미신이에요 건너뛰기에도 사성 잘나오는거 코비만 오지게 나오네 아주 그냥 어유씨 이거 주려고 지금 앞에서 황금길 걸었냐 아유, 씨. 바람 내가 죄다, 죄야. 캐번디 씨, 아유. 63이 73 됐네. 코비만, 그냥, 코비만 육성각 나오는 거야, 코비만 그냥. 오지게 육성각 나오는 거야. 아유, 콜라나 오지게 받고. 아주 콜라로 아주 그냥 만빵 채우고. 아유, 씨. 요걸로 하겠습니다, 요걸로. 일단 60개 쓰고요. 9개는 이제 한번더 강을 잡아볼게요. 자, 지금 바로 가야겠죠? 아, 안 해, 안 해. 우르지, 안 해. 여러분, 여러분, 지금 유튜브 재미로 해서 한 거야. 아, 안 해, 안 해. 이걸로 왔다 이걸로. 이걸로 가서. 자, 잠깐만, 이걸로 가서. 자, 확정. 확정. 세 자, 사성, 삼. 세명확정 요거 잡는게 낫지 않겠어? 그지? 요게 이득이야 아는 내가 그냥 유튜버가 잡은거고 요거부터 가보자 자 여러분 기운을 주세요 여러분들의 기운을 받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악마탐정 우리 공책TV 날 포기했어 레일리 포기했어 지금 마르코에 올인할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마르코에 자, 간다. 원, 투, 출발. 오! 바로 가고요 자, 황은길 열심히 달리고요. 자, 헛둘, 헛둘, 출발. 자, 조로 쓰레기. 자, 모건 쓰레기. 자, 우리 내일 헤르메프 모건 알죠? 자, 모건 육성각 잡고요 자, 킹 쓰레기 자, 뿌치 쓰레기 자, 나미 쓰레기 아, 스네이크맨 한번 더 나왔으면 좋겠다 와나 <웃음> 나미 레벨 100이야 나 나미 레벨 100이야 이거 어따 쓰니 이걸? 콜라 50개 주는 걸로 쓰는 건가요? 야 진짜 니가 왜 거기서 나와다 콜라 50뭐 어따 써 이거 이걸로 50개로 적용하면 못 뽑잖아 50개로 적용하면 갖고 올수 있어? 망아 이거 50개로 적용라 갖고 올수 있니? 갖고 올수 있어? 콜라 이거 50개로 적용하면 500개잖아 500개 이거 50개 줘놓고 콜라 50개.. 장난치냐 지금.. 아.. 아 바꿔줘 이거 환불해줘 이거 환불해줘 환불 아 극혐 띠 아아 아 상대 이런거 말고 소바마스크 달라고 소바마스크 아아.. 원바로 뭐하니 소바마스크 이거 안하고 이거 어우. 알비다. 비다비다, 비다 알비다. 아주 그냥. 제프, 아. 와, 황금길 걷고. 야, 황금길 걷고. 남이 나왔어, 남이. 얘네 왜 이러는 거야? 왜 나한테 자꾸 혼란을 주는 거야? 환장하겠다, 진짜. 자, 돌아가겠습니다. 자, 바로, 바로 2회차 자, 바로 2회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팡장님 안녕하세요 아... 이거 오지어 탈하네, 진짜 자, 2회차 갑니다 아니, 아까처럼 남이 막 이런거 줄거면은 황금길 그냥 달리지 말라니까 아예 기대를 안하게 야, 왜 그러는거야, 진짜 와정말 속상하다니까 어 여러분 이거 보시는 분들 카페 가입은 나 하셨죠? 게임같이 하면 카페 가입해야 돼자 여러분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아 그새 또 누가 싫어를 눌렀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자 출발 가기야 간다 자, 아주 깔끔하게 황금길을 걷지 않아요 한번 보자고 우섭띠 자, 초파띠 자, 타시띠 자, 로빈띠 그래, 안 걸어도 나와 야뭘 산저왕 히그마 씨 육성각 씨. 아 잡일꾼 코비 잡일 안해도 돼 잡일꾼 코비 산저왕 희그마 계속 나와 자 뿌찌쓰레기 와 산저왕 희그마 아주 그냥 끝을 보겠구만 우리 산저왕 희그마씨 아주 자, 루피 쓰레기. 어, 씨. 희가 나. 계속 나와. 와, 씨. 산조가 기마 99. 아. 아. 어. 와! 어. 어. 자, 3회차입니다. 3회차 가기예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자, 여러분 준비됐나요? 여러분 딱 레디되면 딱 들어갑니다 자물 한잔 먹고 긴장 한번 풀고 들어가는거죠 여러분 자 기운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주시는 딱 그런 기운을 딱 받고 딱 들어가는거죠 여러분 느낌 아시겠죠? 자 이름을 입력하시는니 진짜 좋은 타이밍이 왔다 아주 좋은 타이밍이 오셨네요 자 You ready? I'm ready? 자 갑니다 우루즈 했는데 망해갖고 지금 딱 바로 이쪽으로 돌려서 왔어요. 자 여러분 갑니다 네 비공은 내일에요 내일 카페 신청 잘해주세요 자 보, 보고 계신 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그러면 시작각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자원투원투 원, 투, 하나 둘원투 쓰리 간다 자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자 1번쓰레기 제프쓰레기 자 2번쓰레기 타시기쓰레기 자 3번쓰레기 버기쓰레기 갓대버기 저번주에 아주 재밌었죠 자 다음 자 비다비다 알비다쓰레기 다음 비다비다 알비다쓰레기 이러다 아까 히그마처럼 아주 끝장나겠네 계속 나오겠네 자 계속 갑니다 쭉쭉 가고요 프랑키 쓰레기 다음 자 나미 쓰레기 항해사 나미 쓰레기 요거 아씨 자 우리 내일 내일 연락이 활용할 모건 쓰레기 아 슬슬 불안해진다 불안함에 엄습한다자 캡틴 크로 스 쓰레기 하나만 줘라 진짜 그냥 아 조니조니 조니, 조니와 요싹 조니 쓰레기 콜라씨 콜라 500개 언제 모아? 토니, 토니, 소파 쓰레기. 아, 씨. 조, 조졌지, 뭐야? 뽑기 운이 굉장히 없는 편이야. 그지? 뽑기운이 굉장히 없는 편인 건 정말 확실해. 자. 사성을 3개 주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우르지 없어요. 사성을 3개 주죠. 그죠? 사성 3개 맞죠? 저 잘못한 거 아니죠? 자, 여러분 갑니다. 기운을 주세요. 여러분, 힘을 불어 넣어주세요. 원바로 할 맛이 나도록. 자, 기운을 팍팍 불어 넣어주시고. 자. 자. 햄루각입니다자 아니면은 진짜 마르코한번 더 나와라 이씨 이왕 이렇게 된거 마르코각인데 간다간다 마르코 나와라 나 나와라 나와라 마르코 근데 이러면 꼭 안나오더라 가자! 자 여러분 출발합니다 어이 근데 황금길을 걷지 않아요 제가 봤을때 이제 황금길이 뭐가 뭐 없어 자 출발 이거 캐번디씨랑 이정도면 2년인가요? 80캐번디씨가 됐습니다 여러분 자8 0캐번디씨됐어요자 일단은 80캐번디씨가 떴는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계속 한 4개 줘라 그냥 시원하게 그냥 자긴 쓰레기 자 코비 쓰레기 와 5성각이야 5성각이야 자촉촉합니다 자, 타식이 쓰레기 자, 졸업 쓰레기 아직 저희에게는 두 개의 칼이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 자, 브루크 쓰레기 자, 클릭크 쓰레기 다음 자, 클릭크 쓰레기 아우, 클릭크 그냥 오성각 나오죠? 자 자, 브루크 연두를 시작 와, 미쳤다, 진짜. 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끝난 거 같지? 그죠? <웃음> 자, 끝난 거 같죠? <웃음> 하나만 더 줘, 하나만. 홀리데이 초파 좀 그만 나오라고, 이거 진짜 아주. 아.. 씨.. 맞고가 안 나온다 진짜 씨. 미치겠다 진짜 와.. 여러분 이거 뭐, 이.. 이 정도.. 거의 이정도면 먹이는 거 아닌가요? 이거 라면 먹은 거 이거.. 찰것같아 아.. 하비님 좋은 거 아닌가요? 사성이면 좋지? 와. 그나마 캐번디시가 좋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야, 지금. 내가 오늘 이 2년 후 남이만 아니면, 진짜 이거 2년 후 남이 때문에, 내 여기서 오늘 콜라를 100개 받았거든요? 아니, 반다이 진짜 싫으을 싫다고 해. 진짜 내가 이해할 테니까, 진짜. 싫으을 싫다고 해. 하비 채널 싫으을 싫다고 하라고. 어? 내가 이해할게, 그럼. 와. 정말. 내가, 와. 메모님, 그래도 아까 메모님이 거기서 캐리해준 내가 진짜 덕을 본 거야. 야. 주기 싫으면 주기 싫다고 해. 응. 주기 싫으면 주기 싫다고 해.